배에 보형물 넣었나? 배가 살찐 느낌이 아니라 이물질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. 쌓인 1,106 개 가량의 바나나들을 당겨서 공간을 좀 만든다. 어 그런 거 하지 마라. 하나 이제 편하게 당기거든 두 개도 편하게 당기거든 네 개도 편하게 당겨 당겨봐 안되네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지 하지마라. 하지마라. 하지마라. 하지마라. 하지마라. 하지마라. 하지 아. 아! <놀람>